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아주 간단한 프로 크리에이트 어플 튜토리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프로 크리에이트 튜토리얼은 바로 브러시 색상 블렌딩 하는 방법인데요 엄청 간단하고 엄청 쉬워요 자 그럼 시작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크리에이트 어플을 실행을 하고 새 창을 하나 만들어서 알려드릴게요 브러쉬는 스튜디오 펜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채색은 마쳤고 여기 문지르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 모양을 클릭하시면 색상을 문지르면서 이렇게 섞여요 그리고 이 문지르기 브러시도요 안에서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브러시 크기도 또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렌딩이 되죠 근데 제가 여기서 블렌딩 하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 드릴게요 여기 옆에 똑같이 한번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옆에랑 비슷하게 채색을 했고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블렌딩을 해볼 건데 여기 브러쉬 아이콘을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면 펜이 나오죠. 펜을 한번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스튜디오 펜에 관한 옵션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옵션을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건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습식, 혼합 요것만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다른 건손 대시지 마시고 희석 탭이 있는데 희석을 최대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러면 끝이에요. 이러면 바로 블렌딩 브러쉬가 완성이 됩니다. 요걸로 똑같이 문지르면 돼요. 해볼게요. 이것도 브러쉬 조절을 조금 해서 이런 식으로 색상이 블렌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다 써요. 색상 블렌딩할 때. 두 가지 블렌딩된 모습이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필요에 따라서 두 가지 다 쓰는 편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쓰기도 해요. 이 문지르기 먼저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습식 혼합을 사용해서 블렌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다예요. 만약에 이두 가지를 같이 사용한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다시 원래대로 하고 이렇게 채색을 하고 먼저 문지르기 브러쉬를 사용해서 블렌딩을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브러쉬 를 선택해서 습식 혼합의 희석을 최대치로 맞추고 다시 한번 블렌딩을 합니다. 이러면은 색상 혼합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그때그때 섞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자 이런식으로 색 혼합을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지요? 그래아야 오늘은 이렇게 정말 정말 매우 간단한 프로 크리에이트 어플 튜토리얼 색상 블렌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이거 잘 활용하시면 채색하거나 그림 그리는데 진짜 재밌거든요. 그리고 캘리그라피 같은 거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잘 활용해서 써보시기를 바라며 뿐만 아니라 제가 프로 크리에이터 어플은 이것저것 지금 많이 해보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도 재밌거나 유용한 팁 알아내면 은또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곧 바로 또 오겠습니다. 안녕. 빠이.